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같이 해보실게요. 의자 끝에 걸터 앉으시고요. 한숨 한분. 그 상태로 두 손을 크로스로 가슴 앞에 잡으시고요. 고개를 위아래로 같이 스트레칭. 들이마시고 위에 보시고 N 내쉬면서 고개만 숙여주세요. 다시 한번더 위로 엎드리 마시고 N 내쉬면서 후. 들이마실 때 머리를 너무 제치지 마시고 목에 있는 근육 스트레칭 하신다고 생각하세요. 후. 마지막 다시 들이마시면서 위로 업앤 내쉬면서 흐 그렇죠. 정면 보시고요. 두 손을 몸통을 끌어안 듯이 앉으시고요. 오른쪽부터 시선 반대쪽 어깨가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지. 내쉬면서 흐 앤 요렇게 세번 더. 앤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 어깨 옆으로 쫙 넓혀요. 앤 왼쪽 가시면서 오른쪽 어깨 옆으로 쭉 넓히시고. 두번 더. 후 정수리 길게 아랫 배에 쏙 집어넣으세요. 후앤 마지막이에요. 앤후키 커지는 거 항상 생각하세요. 후앤 그렇죠. 자, 이제는 그대로 고개를 갸우뚱 한쪽으로 그대로 뒤통수 잡고 턱을 밑으로 내리면서 뒷목까지, 흐 항상 호흡 같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반대손. 귀 옆에 잡아서, 그렇죠. 지그시 당겨야 돼요. 내쉬면서 뒤통수 잡아서 지그시. 이렇게 한 번씩만 더 할게요. 내쉬면서 엠들흐 그렇죠. 뒤통수 잡고, 지그시 쓸어 내려준다라고 생각하세요. 누르지 마시고, 반대, 앤 둘, 옆면의 목을 길게 늘려주세요. 그대로 지그시 쓸어주세요. 그렇죠. 그대로 두손 가슴 앞, 앤 고개 숙였다가, 코끝으로 원을 그리면서, 서클 오른쪽으로 네 번. 목이 확 꺾이지 않도록, 어느 정도는 목에도 지그시 힘을 주셔야 돼요. And, 후, 두번 더. And, 코끝으로 원을 그려주세요. 그렇죠. And, 둘, 한번 더. 들이마시면서, 서클. 내쉬면서, 바닥. 반대쪽 하실게요. And, 다시 쭉 들이마시고. And, 내쉬고, 후. And, 항상 호흡 받치 하시면서. 앤, 들 후, 천천히 두 번, 다시 코끝 원, 잃지 않게, 앤, 둘, 마지막, 앤, 들이마시고, 앤, 내리지, 옳지, 좋아요. 그대로 이제는 숄더 스트레칭 들어가실 거예요. 한손 앞으로 그대로 크로스해서, 한숨 쉬면서 시선도 반대쪽으로 같이 스트레칭, 반대, 크로스, 앤, 후, 귀, 엽게 멀리 어깨 한번더 내려주시고, 한 번씩만 더, 앤, 흐, 그대로, 턱 너무 들어지지 않게, 뒷목 길게, 마지막, 흐, 옳지. 한손 위로 들어서 팔꿈치 구부려서 끌어내려주세요. 흐, 이것도 지그시, 너무 많이 하시면 어깨에 담걸리실 수 있어요. 앤, 내쉬면서, 흐, 안핏이 부드럽게 열린다 생각하시고, 흐, 앤, 둘, 앤, 뭐든지 스트레칭은 과하지 않게 적당히, 앤, 그렇죠. 그대로 손 어깨 잡고 팔꿈치로 서클 옳지. 팔꿈치로 원을 크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앞에서 뒤로 네 번. 앤, 둘, 쭉, 이것도 호흡 같이 해주세요. 후, 앤, 마지막, 업. 앤서클 리버스 뒤에서 앞으로 앤 배낭 맨다 생각하시면서 팔꿈치 앞으로 앤 뒤에서 위로 앞으로 그렇죠 두 세트 더업앤두 마지막 앤 옳지 잘하셨어요 손 무릎이나 골반 또는 의자를 잡으시고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무릎 들었다 내렸다 앤요렇게네 세트 앤두앤 두 아래 힘 주시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세요. 엔셋엔둘엔쭉엔 엔, 엔, 엔 마지막 엔포엔둘엔 엔, 엔, 옳지 그대로 오른 다리 앞으로 쭉 뻗으셔서 그대로 배 앞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서 고개 숙여서 10초 홀드 스트레칭 그렇죠. 이때도 호흡 참지 마시고 후호 계속 귀엽게 멀리. 옳지. 쭉 일어나시고 반대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엔 뒷다리 쓸어 내려주면서 앞으로 가슴 받기. 옳지. 호흡 하시면서 스트레칭 홀드. 그렇죠. 잘하셨어요. 자 이번에는 목 스트레치 처음부터 다시 하실 건데 조금만 빠르게 하실게요. 크로스 암 그대로 고개 숙였다가 엔 그대로 위로 업. 그렇죠. 앤,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후, 앤, 두 앤, 후 호흡은 둘다 내쉬셔도 괜찮고요. 올라갈 때 들이마셔도 상관없어요. 편한 걸로. 그렇죠. 앤, 마지막. 앤, 고개 후, 앤, 두 앤, 앞에 목 주름 펴지게. 그렇죠. 크로스, 몸 끌어안고 사이드로 라이트. 앤 n d l 호흡이랑 같이 조금 더 동작스럽게 한번 해보세요. 후, 앤 n 앤 a 앤 d a n 앤 정수리 위로 길게, 후, a 을지하셨어요 그대로 사이드로 목, 귀 옆에 잡아서 지그시 옆으로 넘겨주세요. 그대로 뒤통수, 후, 다운, 반대쪽, M들 후 어깨 따라가지 않게 어깨 밑으로 눌러주면서 그렇죠 한 번씩만 더 할게요 M 후 그렇죠 고개 지그시 반대쪽 M 반대쪽 어깨 같이 내려주면서 목줄기 길어지게 그렇지 잘하셨어요 서클 크로스암 쭉 코끝으로 원도넛츠 있다고 생각하시고 코끝으로 도넛 원 동글동글 그려주세요. 두번 더. And 쭉 들이마시고 and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and 옳지! 반대! and r e e three, three, three, three, 숄더 스트레칭. 위로 업쭉 t 로붙 e 다가 밑으로 카. h t r t o 앤 다시 업, 앤손끝 밑으로 탁 내려놓으세요. 두번 더. 쭉 들이마시고, 앤 흐, 마지막 들이마시고, 앤 흐, 옳지. 그대로 한숨 한 번, 흐, 그렇죠. 잘하셨어요.